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는 꿈. 갈구하고 있던 소망이 이제 희망찬 행운으로 다가온다. 합격, 행운이 있다.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귀한 자녀를 두게 될 태몽이다.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꿈.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귀영화를 누릴 길몽이다. 교회 절에서 칼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깨끗이 해결된다.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받는 꿈 건강에 주의하라는 암시 병문안을 받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작스런 부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추천하고 있는 일이 상사의 동무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유리컵을 선물 받는 꿈. 결혼을 했는데 비밀이 있어 초초함을 암시. 경찰에게 영장이나 호출장을 받는 꿈. 경찰에게 영장이나 호출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줄두 통지서나 그 외에 유사한 통보서류를 받게 된다. 그릇에 빗물을 받는 꿈. 경우,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쌓을 일이 있음. 결혼 선물을 주고 받는 꿈. 계약서 등의 증서를 꾸미게 됨. 고급관리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고급관리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입신 출세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털장갑을 선물 받는 꿈. 고민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처녀가 대추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대추알을 받는 꿈. 곧 혼담이 들어와 지적이고 세련된 훌륭한 신랑감이 해성같이 나타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낳는다 행제, 수주 반급, 도급, 낙찰 등이 있다.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건축가로부터 설계도를 받는 꿈. 관급공사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된다. 낙찰, 임명장, 일거리 등이 있다. 통행권을 받는 꿈.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목적지로 가게 된다. 반출 반입, 여권 발급이 있다. 도장 주머니에서 옥도장을 받는 꿈. 관인 자격증서와 새 임명장을 받아 곧 승진한다. 계약, 합격, 당선 등의 길조이다. 교환권을 받는 꿈. 교환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에서 명함 및 안내장을 받는다. 구인에게 폐물 보물 등을 받는 꿈 구인에게 폐물 보물 등을 받는 꿈은 대길하여 반드시 출세한다. 만일 여자라면 좋은 인연을 맺어 결혼하게 된다.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호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것은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위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떨어지는 해를 치마폭으로 받는 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자녀를 낳을 태몽. 하늘의 선녀로부터 하얀 진주알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민 보건 진료에 이바지하는 의술인으로 사회의 공덕을 쌓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위 임명장, 인정서, 자격증, 상장, 훈장 등을 받는다.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을 받는 꿈.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공공기관에 취직하거나 실제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많은 기자로부터 인터뷰에 의해 달라고 부탁받는 꿈. 군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거나 중대한 회의를 갖는다. 거울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꿈. 고위어 명예가 높아지고 남의 축하를 받을 기쁜 일이 생기며 천생 배필이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귀걸이 받는 꿈. 귀걸이를 받는 꿈은 자신이 속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꿈이기도 합니다. 동료 귀인 등에게 신뢰를 받는 꿈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인한테서 귀금속을 받는 꿈. 위중한 선물이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애정을 확인하는 정표나 약속을 주고 받을 일이 생길 징조. 누군가로부터 곶감을 받는 꿈그 곶감 숫자에 해당하는 돈이 생기거나 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친구가 경찰 판사 등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꿈그 친구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칠 꿈 필기구를 선물 받는 꿈 그런 필기도구를 선물 받는 꿈 중에서 윗사람으로부터 만년필을 선물 받았다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거나 승진하게 될 것이며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에 오르게 될 것이다. 퀴기구를 선물 받는 꿈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권력이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주는 손수건을 받는 꿈. 그의 고용인으로 취직 또는 도움을 받게 되고 그의 뜻에 동조하게 된다. 금실로 수놓아진 치마를 선물 받는 꿈. 금실로 수놓아진 치마를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곳에 시집가거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금실이 수놓아진 옷을 선물 받는 꿈. 금실이 수놓아진 옷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협조적으로 같이 일을 진행시킬 사람과 만나게 된다. 돈 중에서 금줄이 쳐져 있고 상자가 씌어진 것을 받는 꿈. 금액이 암시하는 시일 후에 크게 이득을 얻는다.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씌어진 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그 가치와 이득을 얻는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기자로부터 문서를 받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깊은 소식과 정보를 받아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처리한다. 직장이나 관직에서 고위직으로 승진되어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꿈. 길과 흉이 반반인 꿈으로 실제로 승진, 영절의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로 좌천, 실직, 병고 등의 우려도 있다. 천당에 올라가 신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깊은 학문, 지휘. 교리 등을 탐구하고 훌륭한 석학자나 성직자가 되어 인류 사회의 문명의 발달을 가져다준다. 합격, 당선, 승진, 소원성취 등의 기론이다. 산신이나 성인에게서 친필로 쓴 종이를 받는 꿈, 깊은 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상이나 훈장을 받게 되며 합격, 임명장 등 암시, 하나님으로부터 책과 문서를 받는 꿈, 깊은 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 발달사에 공헌하여 상, 훈장을 받는다.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한다. 입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계약, 합의, 성취등의 기론이다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둘기 한 쌍을 받는 꿈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둘기 한 쌍을 받았다면 이는 매우 귀한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한 자식을 낳아 세상을 밝힐 명인으로 키우게 될 것이다. 태몽이 아니라면 행제, 재물 등이 생길 것이다. 옷감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꿈 속에서 옷감을 사거나 옷감을 선물을 받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혼담이 오고 가게 되거나 멋진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어 이쁜 일이 생길 꿈이다. 혹은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취직이 되는 좋은 꿈이다. 친구로부터 해당화를 받는 꿈. 꿈에 나타난 실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증표로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된. 남모르는 사람에게 내화를 받는 꿈. 남녀가 사랑의 증표나 고운 선물을 주고받으며 분홍빛 꿈을 꾼다. 금수저를 받는 꿈.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음식을 대접받는 꿈. 남에게 고용되어 신복이 되거나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책임지게 된다. 남이 준 손수권을 받는 꿈. 남의 고용인이 되거나 도움을 받고 그의 뜻에 동조한다. 남이 따주는 과일을 받는 꿈. 남의 일거리, 성과 권리 등을 이어받을 일과 관계되고 일반적인 꿈에서는 남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계약이 성립된다. 아는 친지로부터 아기를 받는 꿈. 남의 죄를 떠맡아 사이좋게 같이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누명, 구설,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병으로 진찰받는 꿈 환자가 되어 문병을 받는 꿈. 남의 온조를 얻어 우니트의 길몽.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은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는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수돗물 빗물, 우물물을 그릇에 받는 꿈. 넘치지 않고 그득하게 받았으면 재수가 있으니 엎지르면 헛된 꿈이다.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다복한 자식을 얻게 될 태몸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팬더공 한 마리를 선물 받는 꿈. 노총각이나 수총각은 아닌 밤중에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게 되고 킹크빛 결혼의 단 꿈을 꾼다. 결혼, 사랑과 행복, 결합, 재물, 행제, 행운 등이 있다. 누군가에게 거울을 받는 꿈. 누군가에게 거울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자신에게 거울을 건네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뜻하지 않은 희소식을 전해 듣는다. 윗사람에게 문서의 결제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 받아들여지거나 기타 소원이 성취된다.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는 꿈.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큰 동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단체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게 된다. 환자인 경우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흉몽이다. 만일 윗사람에게 인사를 받으면 상사나 윗사람의 부탁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끼를 받는 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끼를 받는 꿈은 길하며 진급을 하게 된다. 환자가 되어 문병을 받는 꿈. 다른 사람의 원조를 얻어오니 트이게 된다. 단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 단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은 매우 귀하고 값진 뭔가를 얻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나 평생의 반려자, 자식, 평생의 스승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종교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이상형의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꿈 당신 앞에 꿈속의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 꿈속의 이상형 인물이란 당신을 초월하는 당신의 지도신이나 수호신일 수도 있다. 여하튼 자신이 그와 같은 큰 존재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야구 경기 도중 방망이를 휘두를 때 뜻밖의 방해를 받는 꿈. 당신은 당신의 몸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부친이 없어서 모친으로 하여금 부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친이 방망이를 쥐고 휘두르는 꿈을 꾼다.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출세한다. 미혼의 남녀는 훌륭한 배필을 만난다.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꿈. 대통령이 꿈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길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자에게 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돈 받는 꿈 돈과 관련된 해몽만큼 엇갈리는 해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돈을 받는 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의미한다고 해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해몽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을 하더군요. 보통은 큰 돈을 받으면 돈으로 해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동전 또는 지폐 몇장 정도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애인의 키스를 받는 꿈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겠다. 윗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꿈 딸을 낳을 태몽으로 경사나 재물, 합격, 당선 등의 기쁜 일을 암시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몽으로 재물 먹을 것등 행운이 따름. 세무사로부터 납세 영수증을 받는 꿈. 뜻밖의 사문화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된다. 적금, 갯돈, 목돈이 생긴다. 설계사로부터 희귀한 문서를 받는 꿈. 뜻밖의 좋은 경사스런 일이 있고 문서상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백발노인 한의사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 재물 등이 있다. 판사로부터 사건을 기록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뜻밖의 많은 일거리가 터져 분주다사하고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 냄비나 밥솥에 선물 받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기거나 집안 살림이 피게 됨. 모자를 선물 받는 꿈. 뜻하지 않던 행재나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됨.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가 남의 부축을 받는 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나 소망이 순조롭게 풀리고, 직장이나 신분상의 명예로움이 따르는 승진, 명전 등의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모든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재물을 받게 된다. 마른 조개 한 꾸러미를 소포로 받는 꿈. 만기적금이나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재물, 돈이 생긴다.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상, 분장을 받는다.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긴다. 별리사로부터 문서나 인장, 관인 등을 받는 꿈. 매우 어렵던 문서에 결제가 나거나 별을 따듯 힘들던 특허를 받아낸다. 머리를 수술받는 꿈. 머리를 수술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나 생각에 대해 의논을 하거나 비밀을 털어놓게 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털어놓게 되는 일이 생길 꿈이다. 장미꽃을 받는 꿈. 멋진 성공으로 웃음꽃이 만발할 꿈이다. 길몽. 매달 우승컵 상금 등을 받는 꿈. 매달 우승컵 상금 등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했던 일을 성사시킨다. 장교나 사령관에게 훈장을 받는 꿈. 명예가 주어지거나 구타, 기합 등의 문책을 받음 또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됨. 세무사로부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모든 복잡한 서류가 깨끗이 완결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선물. 이 소식이 온다. 고백받는 꿈.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 꿈은 누군가에게 청호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애인에게 고백을 또다시 받는 꿈은 새로운 사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애인에게 만족을 하지 못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독과 벼루를 선물 받는 꿈. 문구류는 문장이나 문학 또는 학문에 관한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퀴기구들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도나 능력. 권리 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펜과 샤프 등의 뾰족한 문구류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북과 벼루를 선물 받는 꿈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소설과 시등의 창작물이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을 나타낸다 세무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책을 받는 꿈 문서상 경사가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행재 물품이 있다 회계사로부터 문서상 회계장부를 받는 꿈 문서상에 깊은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린다. 임명장, 상장, 분장 계약 등이 있다. 상대방과 돈을 주고 받는 꿈. 문서상에 기론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 물을 기러오거나 받는 꿈. 물을 기러오거나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물의 부피만큼 재물이 생긴다. 기누호으로 물을 받으면 어떤 기관에서 재물을 얻게 된다. 밥그릇이나 사기 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을 꾸면 이득이 거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혹은 나이가 꽤든 초로의 여성을 상징한다. 아울러 남성을 의미하는 벌레에게 거칠게 당한 육체가 과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가 큰 절을 받는 꿈. 병이 더욱 악화된다. 검은 봉투에 편지나 카드를 받는 꿈. 보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검은 편지 봉투를 받는 꿈. 구고장이나 비보를 받게 된다. 사고, 해직 소송, 관제,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받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